안녕하세요 써니텐입니다 제가 베트남에서 생활을 하며 많은 사람들을 만나본 결과 여행을 통해 베트남에 왔다가 베트남이라는 곳이 마음에 들어 한국에서의 일을 그만두고 넘어오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대부분 일할 직장이나 혹은 사업 내용을 구체적으로 결정하고 넘어온 경우의 사람들보다 일단 와서 살아보고 결정하겠다는 사람들이 더욱 많았었죠 그들은 왜 즉흥적으로 한국에서 일상을 접고 베트남으로 넘어왔을까요? 매년 휴가철을 이용하여 많은 분들이 해외여행을 합니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기간이지만 잠시나마 업무로부터의 해방과 본인에게 힐링을 주기 위해 여행을 떠나게 되죠. 꼭 베트남만이 아닌 다른 나라로 여행을 갔다가 그곳에 꽂혀서 정착을 하게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새로운 장소로 이동하여 새로운 것들을 접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알수 없는 전율과 흥분을 통해 정신적 쾌락을 얻게 됩니다. 그것이 여행의 묘미죠 명품 가방이나 혹은 좋은 자동차를 새로 샀을 때의 기 분은 다들 아실 겁니다. 순간의 행복은 크지만 그것에 대한 행복도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떨어지고 며칠 혹은 몇 달이 지나면 다시 그로 인한 행복은 제로가 되죠. 반대의 경우로 사랑하는 누군가가 죽었다거나 사기를 당하여 재산상의 큰 타격을 받았다고 가정한다면 그 순간 그로 인한 슬픔과 분노는 크지만 시간이 지나면 점점 줄어들고 기억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이것을 바로 쾌락적응이라고 하죠. 천국의 오류라고도 하고요. 한국에서 항상 새벽부터 일어나 출근 준비를 하고 아침에 특사 후 출근하여 바쁜 일상을 보내게 되죠. 매일매일 다람쥐 채바퀴 돌아가는 일상을 보내며 미래를 생각하자니 그렇게 살다가 결혼하고 애 낳고 애 뒷바라지. 그 아이가 커서 성인이 될 때쯤에는 더 이상 젊음과 건강이 허락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 정작 그렇게 살아왔던 우리 부모님의 모습을 떠올리게 되죠. 누구나가 다 그렇게 사는 것이 인생이라지만 어차피 한번 사는 인생 남들과 같이 매뉴얼대로만 살다가 가느니 하고 싶은 거 하고 살고자 하기에 많은 이들은 베트남에 오게 되고 순간순간 편안하고 행복해하며 즐기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쇼핑을 하며 새로운 물건을 구입하거나 사랑 고백에 성공했을 때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을 나누거나 좋아하는 운동은 집중해서 장기간 하게 될때 그리고 그 외에 도박, 마약, 술 등을 마시게 되었을 때 인간의 내에서 나오는 도파민, 엔드로핀, 세르토닌 등의 호르몬이 분비되어 일정 시간 동안 묘한 감정과 몸의 변화를 일으키는데 이 새로운 자극에 대해 인간들은 행복감을 느끼게 되죠.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같은 행위를 반복함에 있어 우리의 몸과 뇌는 적응을 하게 되고 그러는 동안 우리 몸의 호르몬은 다시 정상범위로 분비되게 됩니다. 마사지, 가라오케, 클럽 등을 다니며 유흥을 즐기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양의 도파민이 분비되어 행복감을 느끼지만 그러나 그로 인해 두뇌에서 발생되는 호르몬의 자극 또한 줄어야 한두 달입니다. 그 쾌락에 적응이 될수록 점차 분비되는 호르몬의 양은 줄어들고 그것이 적응된 그는 온가 새로운 자극을 위해 다른 놀거리를 찾게 되죠. 결국 그러다가 도박에 손을 대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냥 재미로 몇판 해보자고 다들 시작을 하지만 재팟이 터지고 그때 분비되는 도파민 호르몬으로 인한 재팟 오르가즘을 느끼게 되면 도박에 중독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다시 도파민 호르몬의 분비량이 떨어지게 되면 약물에 손을 대게 됩니다. 이 과정은 준비되지 않은 자의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모든 준비를 마치고 베트남에 건너온 분들께는 제가 해드릴 조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외국인들끼리 쓴 계약서에 자국민이 베트남인이 껴있지 않다면 그 계약 불이행으로 인해 각각을 둘중한쪽이 손해를 보더라도 손해배상 청구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피해를 끼친 회사의 이름을 거론하며 이러이러한 사기를 당했다고 각종 커뮤니티 사이트나 교민 단체 카톡방에 올리게 되면 대한민국 형법 제 307조 1항에 의해 역으로 고소를 막게 되는 경우도 있죠. 3 1 0조의 위법성의 조각에 맞추어 공공의 이익을 위함을 강조한 다한들 그것이 위법성의 조각에 맞추어지는지 판단은 판사가 하게 되기에 자기는 손해를 본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한국으로 돌아가 조사를 받으며 경찰서 정보를 가지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자들의 사기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처음부터 무리가 되는 액수인 큰돈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정말 저렴하고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큰 사업이 가능하다고 하며 돈을 받아가지만 중간 비용을 조금 조금 요구하며 그 액수는 점점 커지게 됩니다. 이때 피해를 당하는 호구는 의심이 되지만 스스로를 마인드 컨트롤 하기 시작합니다. 왜냐? 자기가 호구 진술했다는 것이 스스로 한심스럽고 사람은 누구나가 자기가 믿고 싶은 부분만 믿기 때문이죠. 주변인들이 그 사람이 사짜 같다고 조심하라 조언을 해줘도 스스로가 쪽팔려서 오히려 그 사람에게 사자가 아닌 좋은 사람이라고 큰소리를 치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 본인이 당했다는 것을 깨달을 때쯤이며 사자는 이미 멀리 떠나 잠수 상태가 되어 있죠. 결국 조언을 해주던 친구들을 잃고 큰소리를 치며 변호를 해왔던 더라 다시 친구들을 찾아가서 빨래질 당했다고 화소연을 해도 그들의 놀림거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기 월급을 매달 500만원 받는 직원이 있습니다. 회사에 는 사장과 본인 두명이서 일을 하는 환경이고 사장의 금고 속에는 항상 2천만원이라는 돈과 서류들이 들어있죠. 그리고 사장의 출타 시 잦은 심부름으로 인해 그 직원은 금고의 비밀번호를 알고 있게 됩니다. 그래도 사장은 안심을 한 것이 사무실 내부에는 24시간 CCTV가 돌아가고 있기에 안심을 하고 출타를 합니다. 이 상황이라면 일반적인 상식의 사람의 경우 그 2천만 원을 위해 본인의 직장을 포기하고 범죄자의 길로 걸을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베트남에는 위와 같은 상황에서 그 2천만 원을 훔쳐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호치민 시내는 물론이고 그 주변 비엔호와봉따우 등이 3, 40대 사람이지만 개인 자산이 50만 원도 안 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사율정대 해처무여하면 연병당 4바퀴 썬텐 심한 경우 주머니 속에 만동도 없는 한국 사람도 있습니다. 왕년에는 잘 나갔다고 떠들지만 막상 현 상황에서는 한국으로 돌아갈 비행기값조차 없는 사람을 포함하여 한국에서 큰 빚을 졌거나 범죄를 저질러 동남아로 넘어와 오도가도 못하는 상황 속에서 사기를 치거나 눈탱이 가이드 생활을 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들에게는 당장 눈앞에 돈 5만원, 10만원이 급하기에 양심을 속이는 행위가 빈번하여 양심의 가책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마치 매일매일 유흥을 즐기게 되면 분비되는 도파민의 양이 줄어드는 것처럼 사자들은 매일매일 사기를 치며 양식에서 분비되는 가책계 양이 줄어들어 사기가 일상되는 것이죠. 해외에 나오게 되면 그 누구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자기 자신만 믿으시고 그 믿음으로 베트남에서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의 꿈이 실현되길 기도하겠습니다. 저기 혹시 저한테 투자하실 분 계신가요? 아, 하... 제가 말해도 믿지 말라니까요.